Well, you have to work out quickly. You know, okay. you don't have time in Korea. They're so busy. <laughs> you know, they have to work out after you know work. Okay. <laughs> horse king b r u t a Cause I uh, a uh, uh, uh, I didn't know what y o like, boy. What up, king? It s a s a king in New York. Gang. Not horse king. It's horse king. 오스, 호스, 호스킹, 유나이티드 킹덤, 호스킹, 유케이 호스킹 예! 출근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니폼을 받았으면 유니폼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쌍머보이는데 <웃음> 식단을 준비하면서 아침을 먹기 위해좀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Broccoli, pop, oatmeal. Uh, I'll see you guys at work, baby. When I see 요 비도 와서 습도 a 좋 t g e 도 i 았고 사람들도 나랑 똑같 v e to cook. You don't h e a t h e o o d a n d t h e e a t h e o o d a n d t n o t o o d a n d t h e e o e a e n t h e c o u n t y t a v e y h a y a c e to o o u t 오만 사람도 많고 오늘은 무슨 일합니까? 오늘은 그 신제품 개발팀이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떤 개발팀이? 요 신제품 개발 있어서 가서 제품 테이스팅 하고 진행하실 거 스파이싱 스페셜 에디션 아스파이 에디션이야? 신제품 에디션 제대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So we've got four samples f o r you taste. o t Four samples? Yeah. Four different recipes. Oh, it says A, B, C, D. Yeah. Okay. Four different recipes, and you let us know which one you like best. Is it blind test? Yeah. First King edition, pre-workout, well but it's been done <laughs> <laughs> I mean, be for a long time. But it's not a l i t of feedback, so I n got to find the ingredients, but i t l i e A. Not bad. So this is B. Well, I need water. Yeah, take awesome. s o e water. c i n d What is this? This is the base without any flavor. <laughs> oh my god! So that's just to show you how, yeah. how difficult it can be to make a really good tasting product. Exactly. <laughs> oh my god! <laughs> <laughs> <laughs> 이게 같은 성분인데 맛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맛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려주는 같은데. Is this is like the protein base. The one we have sent to you is a vitamin, caffeine. and the citric acid and amino acid so that is the base um. the one you taste which tastes horrible t h e s nutrients goes into my pre-workout right mm -hmm. you have arginine creatine monohydrate taurine all that right mm -hmm. little. it's nine mm -hmm. oh. What? Yeah, I know. That, that's fun. I just f u t l i k e this much. s t e u s g o to it. g o o i n n i n t t o to r i o c o e t I'm g o n g c o v m i e n t g o t r o t e r m No one drinks pre-workout. 400ml. <laughs> <laughs> But it's 4 0 0 Yeah, that's so big. What? <laughs> okay. Can I, can, I, can I p u r the water yeah, can, like, in my style? Yeah, Go yeah, yeah, yeah, yeah. horse king style? Yeah. <laughs> This is my style. <laughs> wow, just to shut it. Well, you have to work out quickly, you know? Okay. You don't have time. In Korea, they're, they're so busy. <laughs> you know, they have to work out after you work. Okay.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도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o 이거 다 이거 이거거거이이요다 비시더브레이는 뭐 자기 뭐물 마실만큼 양해해가지고 자기 양해 뭐 하겠지만 프리가스는 먹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에 타면 맛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저는 아직 그 아직도 고수하는 게 100인데 하여튼 2 0 0으로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하니까 너무 역했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100으로 하면 진짜 잘았어 100으로 하면 역하니까 이거를 성분을 그좀 줄이면 되잖아요. 400의 1분의 1로. 상부는 똑같고 그 위에 맛이라는 것만 지금 2분의 1로 줄여 볼게요 왜냐면 400 맛은 괜찮았거든? 그걸 잡기 위해서 음. <웃음> What? 이게 A는 맛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를 물량을 줄여서 만들면 이건데 왜 역할까요? 왜이 왜 프레이머를 줄이면 줄일수록 원재료가 엄청 역하니까 그 그만큼 약간 못 잡아줘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아, 내가 진짜 좀 빡세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저 지금 어, 지금 미쳤거든요 I tried it, Eddie's Eddie Edition workout, you know, powder, mm -hmm. but I take it with a like, little. Mm -hmm. Did you have the full serving? No. Yeah. It was okay. Yeah. Do you have like a ed, okay, Eddie's Edition it workout. The workout? It might be worth putting on the label. Oh. You can have the for, we recommend 400, but if you want to use a smaller amount of water, like 200 or 300, then yeah. that's up to you, but it will be stronger. Mm -hmm. um, Obviously we want all the active ingredients in there. Yeah. So to work as a pre-workout. So that's why we can't half that t h i t g It's tricky, right? Yeah, it's really tricky. That, we got the ingredients that we talked about. We got all the i n g e d i e n t s that we got. If we get a little bit, we can g t a little bit more. i e g o 400g o 먹는 t But I've got 400g of i 먹으니 g of it, about 5 0분 o 았는데 과자에 좀 식단 좀 먹자 아 이게 진짜 힘드네요 사실 경험해보지 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 성분에 따라서 맛 자체가 달라지는지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BCD 다 넣어도 ABCD 다 넣어도 그냥 F라는 맛 집어넣으면 F맛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간단하게 확실히 어, 다른 또 우리나라 통관이 안 되는 성분들 그것도 다 빼야되고 이러니까 Yeah. Oh. No one knows I'm gonna drink p e workout with a f o n meter, you know? Seriously? o w h t the c h o e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 i getting better and better o k a y Yeah, oh. this is much better than okay. the one okay. um, 뭐 볼래? Oh my gosh, you're having so... I'm pumped up This is, rest, this is, this is better, right? <laughs> <laughs> that you that very well 훨씬 낫지? You can put more sour in this Let's go yeah, like? Let's go <sighs> <sighs> Okay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But it's not like crazy sour, you know Yeah, yeah. so it's like Since we're gonna name crazy You have a lemon on it or? 그리고 라임을 먹어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요 이제 뭐 냄새는 잘 잡은 것 같은데 몇 번째 시식인가요? 열.. 열 다섯 번째인가? I don't but, but aftertaste is you know I think the disgusting aftertaste mm. is s o l t mm. Yeah, the s o l t But if, we, if we crazy, mm. you want to name we'll, crazy You want yeah. extremely crazy s o u r in it That's w h o u do too Oh. Okay. s o r ita bida. Shо? Oh yeah, yeah. Oh, I like that. Yeah, I know. It, it, oh, it's getting better. o good. It's not, I make mean, m o u r minutes now. It's n o n e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지, 네. 맛있지, 네. That's I know good. it's good. It's sour to you. Yeah. It's sour to you. Yeah. It's sour, to yeah. It's sour to you. For me. I don't think it's, it's like mild. So, you put the color in? Right? It's, it's not the flavor though. It's not the recipe. Just ah, it's yeah. just that. It's the just, color. Color. Just, just the ah, color. t e r i g h t e r l i g h t i t r h e r l i t l i t r i h t e r l i t e l i t e r i t e Lighter. Lighter. t e h e i t l i t r l i t e r t e g h t e l h t e r l i t e r l i h t e g h t i h t e r l t r t h e r g h e i t e i t t h t e r h e i t e i t s r t h e i t l i t r l i l r l t e r l i t e t l e l i t r t e r e e Lighter. Lighter. Lighter. t e l e l l i g h t i g h i t l h e r l i g e l e l i g e t e l g e i t e r l e i e 오케이 okay. 맛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쇼 시오끝 땡큐 네, great job <웃음> 이게 다 끝나고 먹는 밥이 진짜 밥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자, 일단 아까 식사 준비해온 소고기랑 미니 배추,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리고 밥이고요. 프리웨이크 컷 만드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지도 몰랐고 성분에 따라서 맛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도 제가 어느정도 만족하는 맛과 또 그런 방향성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골든 슈퍼 세일에 맞춰서 한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심플라온 유태양씨가 한번 제시를 좀 해주세요 진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w h a s your favorite ambassador? My favorite ambassador is 권혁 and 기관서다 좋아하는데 저는 권혁씨가 요즘 제일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음. yeah. Yo what's up? Yo, what up? 아직 브리핑맨. 아버지 같은 i n g 마이 팀에 보드 a b 미칠 t you got 안녕하십니까 영국 my food has to be done. And you're wrong. Young 100. 에서 지금, 그 지금 화 굉장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 아왕이라든지 또 피지컬백 참가자 우리 에이전트 이씨를 이긴 이설간이라든지 이런 엠버서더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아메리칸들임을 이번 4월 달에는 또 날씨도 좋고 게다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경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마스크도 이제 다 벗고 다녀서 이번에는 좀 그런 제약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CEO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CEO 제가 어인통이신데 벌써 CEO를 알고. <웃음> 예. 뭐 제가 나중에 술한잔 하면서 말 살짝 얘 해볼게요. 버티세요 뭐, 인트 CEO 분이랑. 행복했습니다. 와 이렇게 나오네요. 마치 아,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KBF KFC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어, 바야흐로 서산에서 살았을 때연규생 50명인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KFC가 없었어요, 우리 서산에, 롯데리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KFC는 되게 부자인 사람들, 부자, 서울, 서울 친구들만 먹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가스레이팅, 그때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와, 근 처음 먹어는데 햄버거 스타일이 무슨... 우선... 진짜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진짜 처음 먹어요. 미국에도 있지 않으셨어요? K, 그러니까 KFC 가스레이팅에서 이걸 안 먹었다니까요. 아, 진짜요? 예 네. 어렸을 때그막못 가고 없고 그런 약간 좀 억한 감정 일부러 좀 십자남이 좋은 나라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맞은 있다딸 맞은네요. 있음 너무 맞춘 아이뻐 아아아아 너무 아, 아. 아, 맞춘 <웃음> 뭐야 이거? What? What is this? 비둘기야? 아네, 진짜 직장인들처럼 이다 끝나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직장 상사. 상사가 또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반 죽여놔야죠. 네. 어이구야, 여기다 점수 좀 따서. 제가 지금 패급으로 찍혔기 때문에. 네, <웃음> 운동 중잘 해서. 잘 보여야. 이게 직장 사회생활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 볼수 있는 걸좀 도와드려가지고. 좀. 이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죠 사회생활 저는 제가 솔직히 사회생활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눈치는 빨라요 제가 잘하는 거 운동 더 하신다니까 하고 Let's go 운동하러 왔습니다 네, h a r i 씨 닮았다 아 그런가요? 많이 줬어요 와 드링킷 으어떻습니까아 올라오는데요? 올라왔어요? 네. 아 좋은데 아, 일단 좀 이따 토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스카우 뺑구케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넘어 넘어 넘어. 고고고.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요구 농구 농구 농구 이구만구농만 농구 농구 이구농아 농구 이구 잡아 잡아 잡아. 이구 잡아 잡아 이구농아 근데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어, 푸쉬 oh, 어, 유가! 푸쉬! 와... 두개, 두개, 두개, 두개 푸쉬 유가라, 푸쉬! 고, 레츠 고! 나가! Push! p a s h Push! p m s h p s h Push! Push! Push! Push! Push! Push! o u s h Push! Push! Push! Push! Push! Pus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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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떠셨습니까? 와, 저는... 태타입이라는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또 뽑힌 좀보는데 아, 어, 또패딩기와보 네. 네, 네. 계속 보여주세요.